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 제카리아, 어, 이 시간 14장 1절로 5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로 하니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한, 한식 하시면은 아마 많이 늘어가실 거예요. 또 적응도 되실 겁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Behold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and your spoil will be divided in your midst. 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 the houses d e f t r y e d and the woman n a u r i s h e d Hal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but the r e m a n t of the people shall not be cut off from the city. Then the Lord will go forth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as He fights in the day of the battle, And, and in the day, his feet will stand on the, the mount of Olives, which right, faces Jerusalem on the east. And the and mount a of Olives shall, shall be split in two from, from east to west, making a very, a very large, large valley. valley. Half, half of the mountain, mountain shall move toward, toward the north, north, and north, and north, and half of it toward, toward the, south. the south.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를. Then, Then you shall be to mount the valley. For the, the mountain valley shall be to us a yes as you shall, shall be as you fled from, from the earthquake in the, the days of Uzziah king of Judah t h e s o h e o r my God will come and all the saints with you 예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시간에 오늘 저희가 누구 누구를 배우기로 했죠? 학계와 스가랴,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시기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좀 나이가 들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좀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서, 이제 선지자 그, 살았던 당시로부터 미래, 거의 정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이두분 찾을 수 있어요? 학계와 스가랴, 이두분안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어, 자, 지금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 아는 퀴즈네요 자, 아수르가 몇 년도에 멸망했죠? 아, 네, 쏘리. <웃음>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예, BC라고 꼭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남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BC, 586. 예, BC 586년에 멸망을,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은, 이 시간에, BC 586년에, 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5월 달에, 유대 정결에게 하면 5월 달에 완전히 없어졌죠. 어,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이 되죠? 50. 여기에서, 우리가 남유다가 지금 자기 지금 멸망할 때로부터 70을 빼보세요. B.C. 516년에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B.C. 586년과 B.C. 516년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0년 이후에 아마. 어 그 말씀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아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을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은 다 암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도 저희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언제 지으셨죠? 예,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영원 세계에서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아담과 하하가 언제쯤 죄를 지었을 거다. 대략 그게 언제쯤이죠? 예, BC 4천년경에 아담과 하하가 죄짓고 어, 이렇게 그분들 때문에 이제 시간... 이제 시간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BC 3500년경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예, 에녹이 등장을 하죠. 어, 우리가 이제 위경에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서를 구해서 읽어보시면 좀 약간은 이제 저희가 좀 이해가, 이해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3000년경에는 어떤 분이 등장을 해요? 노아 우리가 노아란 분이 등장을 하고, BC 2500년경에는, 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대략 그 정도 시기만 보면 돼요. 대략은 BC 25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언제, 언제쯤 인물이에요, BC? 2000년경 인물이죠. 그럼 우리가 고조선이 언제쯤 세워졌어요? BC 2333년이죠. 그러면 이제 홍수 이후에, 건국된 나라가 아마 고조선이고 자 우리의 당군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다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죠 다음에 BC 1500년경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미스터 오, 예, 이게 미스터 누구죠 모세스라고 예대답하시면 틀려도 좋아요 미스터 모세가 등장을 하죠 예,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모세라고 합니다. <웃음> 자 그다음에 bc 천년경에는 누가 등장을 하죠 미스터 다윗 다윗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일수록 죄악을 묵과 하지 않으세요 그 부하 부인하고 이제 동침한 사건 때문에 바이 그뭐 전제 왕권에서는 아무것도 일도 아니지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주. 거의 다윗 끝장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음란을. 그래서, 어, 그래서 다윗, 대표적으로 음란했다가 폐가 망실한 인물이 누구? BC 1 0 0년경에 다윗이라는 겁니다. 꼭기억하세요 BC 500년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미스터 다니엘이 있죠. 예, 이제, 왕족 같은데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어, 지금 이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수행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AD 그 경계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한번 더 해볼까요. 그, 그리, 그러면 그리고 AD500년경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 지금 이게 이제 AD500년경에는 그레고리 1세인가요? 첫 교황, 지가 교황이라고 엉뚱한 자가 나타나서 예. 교황을 하게 되죠. 물론 첫 교황을 베드로로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좀더 오바해 볼까요? A.D. 천년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 분 어, 예, 그건 그 이전에 있었고요. 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터키한테 멸망당하죠. 오스만 터키는 돌궐저후에죠 우리 계열 민족한테 <웃음> 동로마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 그 전후에 뭐가썩 썩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D 1500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미스터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죠. 그리고 AD 2000년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스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2000년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A.D. BC 2000년부터 AD까지 BC 0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어, AD 1년부터 거의 AD 2000년 지금까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실 차례인 거죠. 주님은 참 공평하시죠?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지만, 언제까지 예언을 해서, 했어요? 그들이 있는 현실 그들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마리신전가에다 애언을 한 거죠. 자, 그들의 애언의 주제는 뭐였어요?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걸 막아서는 기도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 청량줄 보고, 예, 요 오케이. 가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누구를 봤죠? 나홈이나 스바냐 하박국, 미스터 하박국도 주위한테 대들다가, 오 죄의 사인버고 죄의 죄의 뜻대로 하소서 뭐죠 심판을 하시옵소서 오물러선거죠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남은 자들 외에는 싹쓸이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소사이트가 죄악이 관영했다면 그걸 막아서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죄의 뜻대로 하오되 남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재건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고. 그건 이제 저희에게 큰 지금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 지금 우리 주변 또는우리 나라들을 볼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 구약의 선지선수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한테 맞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이제 히브리의 헬라어로 읽어보는 시간인데, 어, 저희가 보면 그 학계를 읽어보면 지금 이게 뭐죠? 학가이죠. 자 여기 요드는 사실 모음 성격이 강한 자음이에요. 이 발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이제 강하게 발음이 되죠. 저기 김멜했다가 보시 학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얘는 축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어 이게 예. 좀 회계하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름은 회계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선지자 같은데 학가이. 다시 한번 읽어봐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학가이. 다음에 여기는 알 지금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건 알파죠 여기는 감마죠. 여기 알파 여기 위에 보면 이게 강한 숨표가 와 있죠. 그러아발음이 아니라 하발음이 돼요. 감마가 두 개였죠. 감마가 두개 오면 감마 다음에 좀 이렇게 감마나 카파나 크시나 이런, 이런, 자음, 어, 이런 자음들이 앞에 오면 얘가 응 발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가이오스가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이오스 한 가이오스 한 가이오스, 한 가이오스. 한 가이오스. 한 가이오스. 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스가랴를 보면 얘가 지금 자음 앞에 지금 쉐바가 왔 지금 무조건 예 발음이 나요 그러면 세가 되죠 세 다음에 얘는 카프 아래 지금 아발음하로 왔으니까 카가 되죠 사실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트하고 비슷한 발음 세카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단모음 뒤에 쉐바고 왔으니까 이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르가 되죠. 다음에 맨마지막에 해는 묵음이죠. 얘는 이야가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씩 읽으 제카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카르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제카르야 예. 제카르야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여우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여는 지금 사실, 여기는 이 지금 헬라와의 기호랑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하트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래받는 시, 목이 칼, 칼한 발음을 내시면 돼요. 자카리오, 자카리아스, 시작.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네, 좋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경은 우리가 고레스왕의 키루스왕이죠. 어, 지금, 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왕의 배려로 성전건축국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다리왕 때까지 16년간 중단된 상황이 되었죠. 어, 사실상 이 성전 건축은 외부 적들의 방해로 시작되었고 후에 이제 참여자들이 무관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분발케 하여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촉구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잠시 그 방해 때문에 딜레이 될수 있지만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다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지금 이제 이 포로자들이 귀환을 했는지 그 루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 역사랑 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고레스 왕은, 어, 키루스 2세 거든요. 지금 이 사람 때, 이제, 그, 수르바벨과 에스와의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여기 알지만 역사상 그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세계 최, 세계를 제포했던 민족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중앙아시아, 중앙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인도의 북부, 두터에서, 이집트, 다음에 중동,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거의 부근까지 이렇게 점령했던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죠.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학계와 스가리아가 예언할 때는 다리오왕 1세 때, 뭐 1세 몇월에 이렇게 학계가 이제 예언을 하고 스가리아가 예언하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언제 완공이 돼요? BC 516년경에 완공이 되죠. 아까 여기에 70을 더하면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에스더 이야기는 아스웨로 1세때 이야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귀환이 일어나죠. 자 느헤미야 때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벽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자 한번 차례로 보시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됐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느에미아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됐죠? 성벽을, 이제 회복이 됐죠. 저는 무너진 수도 똑같아요. 한번 영적으로 봅시다. 이 성벽은 일터예요. 일터에서, 이제, 우리 영성이 무너지죠? 무너지, 무너지면 뭐가 영향을 받아요? 예배가 바로 직격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성전은 어떻게 엘그 이스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우리 일터 사역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교회를, 교회와 를교회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일터로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서 지지고 볶을 것이 아니라 일터로 들어가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방어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학계서 기록 목적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에 나태해진 백성들을 동요하여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여 성전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을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다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어 가려내야 돼요. 사실 여기 말씀드리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세상에, 우리, 뭐, 전 이오셉은 없는 거예요. 이제 오제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의 반대자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뭘 하려고 하죠? 종교 통합하려고 하죠? 세계? 단일정으로 수립하려고 하죠? 왜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 더 조직적으로 시스템메틱하게 이제 이놈들을 리벨하려고, 저항하려고 지금 그런,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뭘 해, 해야 돼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들의 계획을 분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영혼을 길러내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찌 된 건지 좀 세상에서 살수 있는 것을 해. 가서 힐링이나 하고 위로나 받고 이건 교회 안 가도 받아요 근데 꼭 교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들의 계획을 파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산상수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자 한가지 한 덧붙이자면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오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는 개들이에요. 성도들이 헛길로 안 가게 있는 지질 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연달아서 저희가 이제 스가라서 배경을 보면 어, 스가라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보면 다리오왕 2년 6월 1일 학계 예언으로 같은 달2 4일 성전 재건이 시작이 돼요. 다리오왕 2년에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총독 닫는 닿는 닿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추궁과 확인 그 다음에 다리오왕이 고래성에 저서확인해 재건 축하라카 지원 약속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방해를 하죠. 당연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3, 40년이 됐으면 전혀 방해가 없었다. 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 있지만 분명히 주의 일을 안 했다는 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가 뒤따라요. 자,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견뎌내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가 그피스티스인 이제 그 의미가, 한라의 의미가, 견뎌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리오왕이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재건축 지원하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리오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주의 역사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 후약 44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타락이 오게 되있죠자예루살렘 성과 국가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희망은 상실됐죠 신앙과 성전제의 형식화가 됐죠 몇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빠르죠 예. 이제 회복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파괴되기는 무지하게 쉬워요 인접한 이방나라와 교역가계로 혼인관계 이제 예 결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스가라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가라서 목적은 저희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에서 교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 확립,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재건을 완성하도록 동려 성전 왕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여 그분의 처소를 마련한 성스러운, 성스러운 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 후반부를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려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선지자에, 선지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딸랑 읽어대면 이단인에 빠지기 쉬워요.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면, 자, 학교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야, 성전을 제거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영광도 보고 거룩한 삶과 성전제쟁이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건축 중단명 책망과 재건명령 그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독려하는지 저는 여러분과 학계서를 같이 읽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학계서 일장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계서는 어떻게 보면 네번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번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고 보시듯이 학계서의 목적 학계의 이 성경의 목적은 남은자들, 랩넌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동료에서성전을 건축하게 하는게 목적이었던거죠. 예, 그걸 아시고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섯째 달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스할 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룩 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죄를 건축하였으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느 그때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네 계속 읽으세요 음, 너희가 이때에 합격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구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회 해결한 뜻입니다 6자를 읽어주세요 내가 많이 풀지라도 소환이 좋으며 거두지라도 배불리지 못하며 아쉽지라도 독특하지 못하며 모두 따뜻하지 못하며 모두 그 만근의주가이같이 만하로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사회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도전 을건축하라중안 아닌 내가 무엇으로 말리암아을희고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과 말하였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으미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뉘마 하늘은 이슬을 쫓고 땅의 산물을, 산물을 그쳤으니라.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소출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주의사자 학계에 학계가 주의 전가를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였더라. 가여하예제 2년 6절 24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계에서는 짧으니까 저희가 다음은 2장까지 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딸 21일에 선지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운도 것이오 운도 것이라 영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유광지의 연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말씀이사사자 대기의 이관이라 하여실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아미 부자기에 곧한 구비를 쌓는데 우자기말 마리에 떡그나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그러자 학계가 말하기를 만일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결해질 것이라 하더라. 의 말씀에 앞에서 이들어고 모든 돌아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너여지기 전에 때를 생각하라 네, 없고, 주가 말하노니 내, 내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돌풍과 흰 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아야 했도다 아직도 씨앗이 곡식 창고에 있느냐 정령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성류나무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그 왕국의 부자를 얻을 것이로 여러 나라의 세력을 열어보이고 영거들과 영거들과 영거들과 엎드려주니니 말과 단절과 각각의 능력을잘엎들었습니다 마므리 주가 말하노라 오스할디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런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 학계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짧게 읽었지만, 좀 간단히 말하면, 성전 건축이 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학계가 회개하란 말이에요. 숙고해보란 말은, 회개해라 그리고 뭐라, 뭐라고 하죠? 8절에 일장관이 성전 빨리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2절로 15절은 건축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스루바벨과여호수와 그리고 백성의 모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학계의 말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영광이 이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고 아마 지금 일절에 보면 7월 21일이면 지금 예종교록기에해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 티시리얼이죠, 7월이 초막절 부근 추수기에 이게 지금 이제 일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첫구와 복의 약속이 2장 10절로 19절에 이제 이제 나타나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9월 24일, 얘는 수전절 부근이죠 수전절 부분에 무슨 비가 내려요? 이름비가 내려요. 자, 여기 좀 이제, 좀 격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이때 이름비가 내리고, 이제 땅을 저희가 이제 뭐죠, 쟁기질, 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 이전에, 부분 이전에, 그러니까 초막절 부분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왜, 뭘 근거로 목자들이 밖에 있었었죠. 이때 땅을 갈아엎는데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리가 없는거죠 예. 10절에 저희가 읽었듯이 아마 9월 24일이면 수전절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20장 20절로 23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수룩바벨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학계서를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야 빨리 성전건축해라 회개해라 이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종을 해서 이제 나중에 복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학계에서는자 보시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싸그리 없어진 다음에 70년 후에 또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 간단하죠? 아멘 예,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두 장으로 되어있고요. 자 그러면 동시대에 스가랴라는 어떤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스가랴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여덟 개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웃음> 선지자의 삶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주님께서 시도 때서 없이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 <웃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고, 그 당시에, 보고 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 예,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줘요.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스가라, 랴회개하라는 부름을 받고, 붉은 말탄 사람 환상을 보고, 네 개의 뿔, 그 다음에 측량줄. 여기서 측량줄은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호수서에서 보셨던 측량줄과 좀 달라요. 거기는 심판하시겠다는 뭐이 측량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죠. 다음에 대제사는 여우사의 환상 등잔대와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뭐이 두루마리 모습을 보면 좀 미사일 같아요. 대륙권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바안에 앉은 여인 이게 근데 이것도 좀그 납덩어리가 왜 나올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죠. 그 다음에, 네 병거까지 여덟 번이라고 환상을 봐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멸류관 받는 여우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된 금식이 뭔지 알려주죠. 금식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이게 이방의 게이 어떤 관습이고요.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한 금식만이 참된 금식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왕국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 참,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대체 뭘더 바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약속이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의 어떤 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좀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잡아 봅시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스가에서 만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도 없죠.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자, 우리 여기 핵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멘. 스가라서를 저희가, 스가라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스가라서가, 좀기니까 저희가 한번 여러분 그 1장 12절로 21절을 스가랴서 펴보세요. 1장 12절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까 하니? 주께서 나하는 천사에게 선을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지저 말하기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온또 시원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내가 그 우리의 우리의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거지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욱더 주저하기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성읍들을 번영하여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자 뭐죠? 그 학계서와 스가랴서의 동통점이 초반에 회개하라는 게 나와요. 3절4 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사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지자 말하기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초반부에 분명히 이게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하지 않을 때 주께서는 이걸 죄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이죠. 이분들이 초반부에 회개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자, 환상이 이제 8가지가 나와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자, 암기하라고 제가 한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붉은 말탄 사람인데, 12절에 보면, 어 지금 이제 저는 암기하기 쉬우려고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로부터 다시 세워질기까지, 스루바벨 성전, 제2성전이 세워질 그 70년을 주로 회복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을 보면 거의 70년, 70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노하신 지 70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죄악이 관영해서 어떤 나라가 망했다. 70년 정도는 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의 기도, 자, 우리의 소사이트가 완전히 지금 죄악이 관영을 해가지고 어떤 손쓸수 없는 지경이라 그러면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기도해야 되죠. 남은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 두 번째, 네 개의 뿔은 이제, 역사상 있었던 나라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나 헬라나 바벨론이나 이제 바사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환상 세 번째, 측량줄은 회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확신을 이제 우리 스가리 선지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환상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오는데, 여보, 여러분 여기 3장 8절로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8장에 보면 보라 내가 내정 네 가지를 보낼 것이다 가지는 누구예요 사실은? 누구죠? 자 9절에 보여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면 한 돌은 또 누구죠? 사실 가지는 메시아 예수님 가지나 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일곱 눈은 사실 성령님을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 구약에도 사실 저희가 구약에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 알았어요 미스터 노아 미스터 에너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종교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미있는 게 발견되는데요. 이 이제 삼위일제 개념이 뭘 뭔가에서 지워져서 그런지 이 유대교나 이제 이런 종교들은 뭐좀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단일신론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 이거 이슬람교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 보면. 브라마, 뭐죠? 비신의 시바, 맞죠? 메인 삼신의 역할을 봐보세요.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매칭이 그대로 돼요. 이분도 골 때리니까 아마 저기 그 삼신으로 그냥 간것 같아요. 메인 삼신을 보면 똑같거든요, 역할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아브라, 함 다윗, 솔로몬 다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 자, 그러면 미스터 스가랴.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도가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 선지자들은 다 알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환상 다섯 번째는 등잔대와 감람나무 이건 이제 여러분 보시듯이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사실 금초 때 나의 형 일곱 눈은 성령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 기름 부은 자들이고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두중인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만 선지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것도 또 보여주고 환상 여섯 번째가 골 때리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자얘 높이가 얼마야? 20규비몇 미터죠? 9그 미터. 한 규빗이 몇센치예요 45. 45cm죠. 0.45 곱하기 20은 9m가 나와요. 자, 9m에 10 규빗을 하면 이제 밑에 아마 이 사람이 원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 규빗을 하면 10 곱하기 0.45를 하면 4.5m죠. 그것을 지금 둘레의 길이는 2파의 알이죠 파이 곱하기 지름이니까 3.14로 나누면 제가 1. 얼마 얼마 미터가 나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우리 북조선에서 쏘려고 하는 그미스 데리콘탄도 뭐, 뭐죠? 뭐 ICBM과 크기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인데 이 사람이 스가라가 아마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남그 그 우리 구원받을 자들 좀 이렇게 심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좀혼내려고 어떤 민족들을 예비할 것 같고 아마 이들이 ICBM을 쓰지 않을까? ICBM이 인테 이제 인터컨티넨탈이자 발리스트 미사 맞나요? ICBM 맞죠? 그래서 이 이걸 보면 분명히 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반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가지 해석이 있으면 이거 해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납덩어리가 왜 나와? 근데 이거 좀더 이제 가보면 뭐죠? 납을 어디에 쓰죠? 우리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가 이제 핵분열이나 이걸 하죠. 이제 그 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비에요, 나그 물질 중에 하나가 나비 있는데, 그럼 뭐죠? 핵을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아래에 이제 바라가 돼서 내부가 터지면서 나비 그대로 다녹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뭐 이런 어떤, 그분 보기에 이제, 나비나 어떤 다른 또, 카드붐이나 이런 여러 이제, 물질들을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좀 재밌다 이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인 또 다른 해석이 있긴 한데 자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들을 지금 이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붉은말, 검은말, 흰말, 또 청황색말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붉은말은 뭘 상징하죠? 전쟁, 검은말은 기근, 맞나요? 흰말은? 저크리스 다음에 청황색은? 예 사망.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말들이에요. 자, 이 자, 이것을 보면 또 그, 뭐죠? 그, 지금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저희는 이제 지동설이나 둥근 이제 구형 구형 스타일의 이제 지구를 이제 정설로 보고 배웠죠 사실 제가 아직 우주선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지 이렇게 우리 지구를 나타내는 사방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건 이건 평면 지구일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또 있고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이 스가리아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환상 6, 7, 8은 뭔가 마지막 때 어떤 심판과 연관이 굉장히 돼 있어 봅니다. 그리고 멸류가 받는 여우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환상 1에서 환상 8은 한번 저희가 한번 외워보죠.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환상 1은 뭐죠? 큰소리로 환상2는 환상3은 환상4는 환상는5는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6은 환상7은 환상8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하셔요. 여러 분 보면서 이제 눈으로 암기를 해보세요. 특히 이제 말하면서 하시면 암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순서를 아예 다 암기를 해버리시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이제 무기가 있는데 사실 또 우리 간의 핵무기나 이런 무기는 연성무기라고 하죠. 또 강성무기가 있죠. 요즘에 많이 개발을 하죠. 뭐죠? 이제 예를 들면 또그 전기를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쪽에 보내서면 이제 전기에너지를 보내서 그 지역을 초토화해버리는 강성무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술들도 이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혹은 또 개발이 다된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 죄송합니다. 이스가리아서데 제가 스바냐를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적었습니다 자이두 번째 부분 보면 자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여기 지금 금식 부분을 좀 보자면 여러분 혹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 절대 금식하지 마세요 야, 금식은 뭐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 주기 도문 다음에 금식 나오죠 주기문은 뭐예요 주의 나라가 주의 왕국이 마시오며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시고, 뭐죠? 주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는 다음에 금식이 나와요. 뭐요? 예뭘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가 여러분이 뭐 주소서, 주소서, 주소서가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신앙이 연륜이 가면 그 부분은 싹 없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제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형과 결별을 하세요. 그 아무 백개무이가한 거거든요. 자그 이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에 넘쳐서 저희가 살아야 돼요. 뭘더 바라세요? 기커 살아봐야 백년인데 뭘더 이룩하시려고 하세요. 자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좀더 제가 더 나가면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의 관념론을 총괄하면서 자, 우리가 그제 2의 죽음 유황불에 들어간 지옥을 이제 죽어서 영원히 소멸된다고 했죠.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봐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사타 붉은 용이 어디로 가죠? 더레이코 파이어로 가죠. 불못으로 가서 언제까지 고통을 받죠? Forever.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불못으로 가고 그걸제 2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제 2의 죽음은 저희가 인간적으로 아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주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뭐죠? 저희가 이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의 그 가치는 우리의 밸류는 그하늘나라에 하늘의 왕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가 굉장히 세속화됐냐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금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의 그 주님에 대한 그 고백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는 이 거룩한 신부의 교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예요. 그 반대자들 그것들을 파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 그만하셔요. 여러분, 이건 죄악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은혜와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 오마이갓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저희가 볼까요? 자 여기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한번 볼게 있는데요. 자 저희가 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망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 넷째 딸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넷째 딸의 이스라엘, 포이드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 무너졌어요. 저기 뚫고 들어온 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섯째 딸은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자, 일곱째 달은 뭐, 뭐죠? 우리가 이제 사실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 사실은 이제 일곱째 달에 누가 암살이 되죠? 그달려가 암살이 되는 거예요. 열째 달은요. 예루살렘이 애호사기 시작한 날이에요. 사실 이런 어떤 그러한 슬픔들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뭐 이런 달의 금식은 유다 집의 기쁨과 즐거움, 육회 명절이더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이, 이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그 저희가 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스가에서 9장 9절을, 9절을, 9절을 9절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산에 나란, 솔라심리라오의 위에 있는 우슬라니, 그는 무리로 오시며 공원을 지니셨고, 전쟁을 시며 낙인을 탈 시리니 낙인의 생명이 어린 낙인이라. 또, 또,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는 병원을 예루살렘 말로부터 는온 말을 떠나온 것이니 전쟁의 원한을 잡고 나다 그가 국가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가이 바다로부터 바다가 지며. 너무 놀랍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우리 선지서들은, 이제, 그 기능을,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새끼나게 타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시죠? 자, 그리고 여기, 그,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자, 11장 1절로 17절을 보면, 이제, 배착받는 배척받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한번 자 예언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이제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여기 저희가 한번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자, 자 지금 그 저희가 이 지금 여기 12장 아, 7절을 보면 7절, 8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의 주는 예, 여러분이 8절을 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놀람> 자그 다음 제가 십자를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미를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찾아볼 것이며 누구예요? 예수님이 <웃음> 예수님이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하리라. 어이 너무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 13절에 이제 가보면 1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일이라는 거죠. 이 자리를 보면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래야 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선지자고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14장에는 14장에 가보면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나와요. 메시아의 통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14장은 한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그레드 13장 펴주세요. 아 어, 1절부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우가 압력되고, 집들은 방탈당 자, 여기, 여기, 삼, 여기, 이 부분은 아마도, 아마도, 아마게돈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의 서리니, 서실이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재림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지금 주님이 재림,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마도 이것은 지금 천연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천연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일어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이그들 살이 너가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자, 지금 말하면 아마, 아마게또이 뭐죠? 하, 아, 뭐죠? 먹기또라는 뜻이죠. 뭐예요? 아마도 그때 아마게또 전쟁 때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에워쌀 거, 그 예루살렘 에워싸할 거고, 그때, 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쓸어버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스가랴 선지자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천년왕국까지 보여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제, 16절, 13-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또 각기 그왕만군의죽게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티시리얼에 아마도 우리가 주님이 장막절 부근에 재림하시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나팔이 울리면 경고예요. 그리고 속죄일이 티시리얼 1일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0여일 동안 우리가 나팔이 불리자마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15일경에 일주일간 뭐 장막절이죠. 그 즈음에 주님이 아마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그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이미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예,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파인이 안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자든 이 일반 성도들은 제멋대로 사는 거죠. 아니 목회자들은 개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쟤네들이 목자 역할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카톨릭 시스템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성도들도 이 뭐죠? 법에 대한 무지가 범죄행이듯이 성경에 대한 무지는 죄의요죄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백성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방자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그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와 인터넷 성도들은 이미 주의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대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 거룩한 신부로서 흰 세마포스 준비하셔야 돼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없어요. 자. 자, 복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주의 율법을 주의하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어, 저희들에게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범법자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구야각은 쩔리 가랄 정도로 힘들어요. 자,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세상에서 거리되고 저 험한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라는 게 주의 말씀인 거죠. 예. 자, 잘 이해가 되셨나요?